엄두아! 올로와 옳지 먹어 이리와 엄두 와. 얘를 누가 키우다 갖다 버려가지고 내가 속이 상해서 죽겠네 이리와 이리와 엄두아 누가 그랬어 얘도 버렸나 봐, 얘도. 아휴, 얘야, 얘눈 오두아이 같은데. 왼쪽 눈은 파랗고, 이쪽은 아니고. 아유 정말 도 끼쳤다. 많이 안 컸는데, 아가! 이 아이는 누가 갖다 버리네. 참고 속상하다. 아가, 너 어디서 왔니? 이리 와. 아유, 그래서 알았어. 응. 아니야, 수술해 가지고 와서 새끼들 만나자. 산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산야, 오고, 에고, 에이구. 에이구, 우리 산이가. 산이, 새끼들 잘 있어? 어제도 밥 주고 왔어? 우리 산이는 이렇게 강호사님 손도 이렇게 타고 아주 착해요, 이뻐요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가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산이는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이제 산생활 끝내자 아 어이구 이뻐라 엄마가 눈 갔다 고다 눌렀어요 사아 어이구 이뻐라 우리 산이는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맑아요, 여기는.